우리 조준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핫하, 핫하신 분이 세요시잖아요 그냥 뭐 제가 하는 바깥 운동 할 거고요 네. 저는 뭐 어렵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러게 하기에는 몸에 너무 힘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빼는 훈련 좀 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운동은 사실 딱딱 좀 났는데 인터뷰를 봤어요 이성을 한 50명 만나봤다고 <웃음> 그쵸 <웃음> 총 인생 합쳐서? 아니면 뭐 최근 2년 안에 2년 안에가 <웃음> <한 해. 인생을 웃음> 아니요 인생을 합쳐서 아인생 네. 합쳐서? 일단 레더의 종류가 되게 많죠 오늘 간단한 거한두 개만 배워볼게요 네. 진짜 간단한 거이 네모 안에 발을 네. 두번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왼발, 오른발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편한 발 네. 그래서 두발 두 발, 두 발, 두발이 이런식으로 하이닉두발들어갈거예요두 발, 두발 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두 발, 두 발, 두 발, 두발 오케이, 좋아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발을 지면에 발 닿기 위해서 아, 이위조그를 네. 아래로 넣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할바한 것처럼 네. 뛰는거에요, 그냥 그냥 뛴다고요? 뛰는건데, 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편하게, 편하게, 가볍게 어. 내리시는 거야. 알았죠? 편하게, 하게 아니야, 골대쪽에서 뛰쳐서. 네. 어, 어. 네 조준님이랑 저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신이 네. 네. 네. 온갖 하체에만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상체처럼, 뛰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아, 편하게. 그, 그, 그. 몸에 힘 빼고, 쭉 빼고. 오우, 훨씬 더 나왔어요. 훨씬 더 아, 자, 너랑 씬 세트씩 할 거예요. 네. 오케이. 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낫다. 너무 힘다 낫다. 낫다. 낫다.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편하게 마음을 해가지고 너무 안빨라도돼요 고고고고고고고 어. <웃음> 너무 바보같은거 같아요 <웃음> 생각이 <웃음> 네. 더 많아요 근데 네.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안 배운 사람이라그래서 <웃음> 어, 움직여 지호야 안달려 굿 오케이 기본적인 스텝, 네. 투스텝을 배웠어요. 나중에는 네. 쓰리스텝도 돼요. 쓰리스텝 네, 네. 세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네. 사이드 원스텝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안에서 했잖아요. 네. 바깥에서 할 거예요. 바깥에서 <웃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하나, 둘,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눕혀서 이렇게 자, 아, 볼게요. 눕고. 굿. 자 상체 를 편안, 하게 아니 야생 동물 것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굿. 훨씬 나아졌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이번에 오른발 넣었잖아요. 왼발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고 이거 하나 놓을게요. 네. 이 점은 교차 지점이에요. 네. 할 거예요. 아, 아, 여기서 교차해서 다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 자. 자, let's go. 와, 진짜 빠르다. <웃음> <웃음> 진짜 빠르신데요? Good, good. Let's go. 이제 넘어서 넘어서 오른 왼발 왼발. Good, 훨씬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속도가 아무튼 높여서 이번에 네. 왼발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고고고고 오케이 와 어렵다 아니야까넌 <목소리가> 제자리에 있잖아 그렇지 오른발 마지막 날개 셋둘 오케이 굿 굳었네 굳었네 나이스 나시오야 나이스 코는 네. 본인만의 로브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움직임 상대를 네. 속이기 위해서 네. 흔들고 지나 오셔가지고 네. 다왔다니 수비가 있는 거야 네. 본인이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네.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스피링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음. 자 이렇게 네. 보시면 사이드는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겠 그렇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야겠고 해서 여기는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하고 네. 흔들어서 사이드로 가나 다시 가가지고 여기가터치다 하면 됩니다 자 고! 하고 아, 흔들고 흔들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사이드! 건들고! 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고고고고고! 오케이! 가! 아 나이스! 안 해보던 거 해보던 거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운동도 많이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 평소에 뛰는 운동 많이 하시나요? 평소엔 잘안 해요 어, 축구 이런 거잘안 해요 제가 어릴 때국이나 이런 걸좀 재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기 종목은 거의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해보니까 재밌네요. <웃음> 자, 와, 아니,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황백은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아 아니, 되게 좋으세요? 아니요 와, 아니, 여기 나 처음? <웃음>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봐도 돼요. 아, 셋, 야, 이게 뭐야? 어렵는 얘기지만 네. 피부 되게 좋으시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공격수가 된 거예요. 네. 공격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러닝백이라고 공을 잡아서 이제 지금처럼 한거 있죠. 네. 그거랑 아까 저랑 던지기 연습한 것처럼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음. 잡고 가느냐 아니면 본인이 아. 길을 잘 찾아서 공을 잡느냐 이두 가지 공격수가 있어요. 네,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갔다가 엎치고 아, 돌아서 애매 아, 잡으면 되네. 뛰어 가서 돌아서 여기서 속도를 네. 빨리 멈춰서 던공 어, 잡고 있습니까? 그다음 아. 고! 다시 돌리겠죠. 아. 갔다가 앞으로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 최대한 앞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멈춰야 돼. 아. 그럼 내가 이쪽 오프닝 저쪽 오프닝 있잖아요. 그쵸. 이건 저쪽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갔다가 아까 이제 페인트 동장 둬서 돌아가게. 음. 네, 공공공 공, 공, 공. 그렇지 지 고! 고고고고 오케이 꼬꼬꼬꼬꼬꼬서꼬꼬꼬꼬꼬꼬이꼬꼬꼬꼬꼬이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네, 공이 날꼬가요 네. 잡고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아꼬꼬꼬이꼬잡아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발꼬꼬꼬꼬꼬발꼬꼬꼬꼬 네. 아, 그렇죠 아웃이죠 아웃이죠 아 그래서 이게 좀더 어려운 라우트예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 갖고 와서 가방에 넣어. 고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세. 고. 그렇 받아야지. 아이고. 오케이. 고.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 뛰어 뛰어. 아! 고. 오케이. 이 go, 고고고고고고고고고 o go, g 이 go, go, go, go, go, go, go, go, go, okay. <웃음> <라이더>! go, 근데 롤 자주 하신데요. 아 롤해요? 롤해요. 어디예요 라인이? 라인 탑이요. 아 티어 어디세요? 아, 티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실버. <웃음> 아, 짐 챙겨 짐 챙겨 가져가. 이거 <웃음> 난, 난 철칙이 있어. 아이 이게 어때서요? 약간 좀. 패탈을 딸까? <웃음> 그니까 내가 하는게 뭐야 아이언은 재미는 신인 티어가 아니지 아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여주기 때문에 <웃음> 또이또이해서제 이길 때도 많아요 하면 네, 저 가렌 원채 가렌 원채 <웃음> 아, 왜다 음.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웃음> 가렌, 가렌, 가렌 숙련도 거의 7 0만 정도. 나그진 신기해요 게임을 안 던지고 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게 아이언인 거잖아 신기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난 그게 신기해, 요 근데. 왜냐면은, 오래, 7 0만좀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오래 하면 티어가 오래 오르거든. 그쵸. 근데 예전에 그 아이언, 그 바렌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프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대 돌리면은 이게. 자, 내려주세요. 아, good. 요 와요. 어, good. 아, g o 잘하시던데? 이거 펌핑 됐어요. 3대 되게 높게 치시잖아요. 아니 근데 옛날 일이죠. 몇, 지금 나이가 28이죠? 네. 2 8대 그랬을 때요죠 네. 28대는 몇이였어요 네? 28대가 590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했을 때 660을 했지. 와, 660을? 와, 근데 660을. 지금 더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근데 체중 네. 대비로 하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제가 체중 대비로 했을 때 그러니까 50, 590 찍었을 때가 82kg였어요. 와, 이 몽골인들이 이런, 이런 느낌이야. 음, 몽골인들이 엄청 힘센 거 모르죠? 모, 몸이 돌때어리돌덩어 때문에, 때문에. 진짜 그냥 딱, 딱 부딪히거나 농구할 때만 부딪히거나 이렇게 딱 하면 딱 느껴져요. 아, 인종, 인종 차이 있구나. 하나. 자. 나가. 앞으로 이렇게 밀면 되요. 렇게 밀면 되 10초! 오. 앞으로 밀어봐! 3 2 1 이거 아, 어. 예, 예, 힘드시고. 진짜 어?